네 안녕하세요 행복부자 연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네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으로 가져왔을까요 오늘도 감사 표현 10가지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당신은 킹왕짱 <웃음> 네되시겠고요네 오늘 과연 주제는 무엇일까요 <웃음> 빠밤! 네 오늘은 주제가 메일에 관련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과연 메일에 관련된 주제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네 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따라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읽으면 한 이 3초 정도 동안에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말하는 거 같이 쉐도잉 하면서 따라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감사합니다. 매일 다니는 거리에 소중함을 느껴 감사합니다. 매일 마시는 물에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에 감사합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두 발에 감사합니다. 매일 양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미소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한 10가지 매일에 관련된 감사표현 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메일에 관련된 한국어로 표현은 10가지 같이 알아봤구요. 그러면은 영어로 된 표현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 읽어주세요.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the food you can eat everyday. Thank you for your preciousness. 오, oh, 예, yeah. 다시. Thank you for your preciousness. Preciousness. Preciousness. Thank you for your preciousness on the street you go to every day. Thank you for drinking water every day. Thank you for meeting people every day. Thank you for the breeze. Uh. Thank you for the air you breathe every day. Thank you for walking with two feet every day. Thank you for brushing my teeth every day. Thank you for starting with a smile every day. Thank you for being trivial every day. Thank you for writing a thank you note every day. 네 어떠셨나요? 영어로 표현하는 매일에브리데이 관련된 표현 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제일 자신있어하는 일본어 표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毎日食べることができる商品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毎日通う路上に大切さを感じ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飲む水に感謝します。毎日会う人が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毎日呼吸する空気に感謝します。毎日歩くことができる足に感謝します。毎日歯磨きす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毎日笑顔で過ごす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些細なことに感謝を感じ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感謝日記を書く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떠셨나요? 일본어 10가지 표현도 같이 알아봤었구요. 네,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같이 한 10가지 메일에 관련된 감사 표현. 일상생활 속에서 메일에 관련돼서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면 좀더 윤택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감사 표현이 어, 생각에서 벗어나 톡으로나 문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도 직접 감사 표현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감사 표현은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있어 보자 제1위는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감사 표현은 네,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다는 점 그리고 계속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 예, 지켜봐 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도 역시 새로운 주제로 감사 표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니까요. 네, 댓글도 환영이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역시 또 네, 내일 다시 새로운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